이형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아이들과 워터파크가 저희 동네에 생겼다고 해서 같이 놀러가기로 했어요. 놀러가기로 했는 네. 든든하게 좀 먹어야겠지. 아빠가 요리해줄게, 얘들아. 든든한 음식으로 말이야. 와, 아빠 요리 기대된다. 완전 기대되지. 야, 역시 우리, 우리 딸은, 아 이거 해줘야겠다. 아빠 힘내라 아빠 힘내라 아빠 힘내라 아빠 힘내라 지글지글 와! 미오는 이거 먹고 우리 리아는 든든하게 먹어야 되니까 우리 리아도 리아는 오븐에다가 이거 구워줘야겠다 야 리아가 진짜.. 리아 일로와 리아야 리아야 식탁은 사람들이 앉는 곳이야 여기서 먹어 자 그러면 아빠는 든든하게 볶음밥으로다가 지글지글 조글조글 한 다음에 먹어볼까? 얘들아 맛있게 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음. 노릇노릇하게 구워졌는걸? 오빠 진짜 천상의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그래 자 그럼 미호야 물한 잔도 먹으렴 와 우리 아빠 최고 물한잔 먹으렴 그, 리아는! <웃음> 리아야! 리아야, 너는, 어? 아빠가 그럴 줄 알고. 짜자잔! 아빠가 냉정고에 이런 거 갖고 왔어요? 저 먹으렴? 저 <웃음> 먹으렴! <웃음> <웃음> <웃음> 줄까? 말까? 저 봐. 막. 나 댓글 신경 써야 돼. 자, 먹어. <웃음> <안> 먹어. 시간이 <웃음> 신경... 아니야. 아니야 너 먹어. 자, 오늘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수영복을 입은 이유는 아까 말해다시피 오늘은 워터파크 가는 날이에요. 야호! 짠. 저 들어. 이제, 빨리, 가자. 워터파크 가야지. 리아, 워터파크 안갈 건가 봐요. 리아야, 울지 마, 울지 마. 아빠가 그 대신 너한테 어부바 해줄게. 와봐, 와봐. 자, 가자. 부럽다. <웃음> 그만 좀 울어. 부럽다. 자, 우리 차 타고 가자. 차 타고 가야지. 고고고 오? 큰일 낼뻔 했네. 자 과정. 우후, 리아 보내줬어요 아빠. 원래 강하게 크는 법이지. 가자. 일하지, 빨리 됐다. 자 이제 워터파크를 가야 되니까 음, 어디로 가야 될까 나 뿅. 여기다. 어디? 오우. 토피아 워터파크. 와! 와! 이야. 이야. 이야. 이야! 대박 대박! 대박 대박! 토피아 워터파크. 야! 오! 이거 뭐야? 오우. 밟으면은 불빛 나네. 오우. 아 리아야, 워터파크에는 <목소리> 말이 출입 금지야. 여기 어디 있어요? 제 잭슨도 워터파크를 즐길 수 있는 의무가 <웃음> 있다고요. <웃음> 아빠 이거봐요 여기 지도도 있어요 봐봐 봐봐 어 누르면 오. 바로 갈수 있나봐 어공원네 텔레포트 서비스 일단 걸어가 볼까 우리 네자 가자고 우리는 자 차를 타고 가볼까 그래요 어 멀수도 있으니까 리아가 리아는 그거 타고 와네 가자 잭슨 <웃음> 자 이쪽으로 이쪽. 이야 리아 운전 잘하는데? 야이 야경이 더 끝내주는 걸 아침보다. 아, 우리 우리 저기로 이사 가요. 어, 워터파크에 어? 집이 있어요. 비싸서 안 돼. 야야 잭슨도야 물 먹는 거야? 네. <웃음> 그냥 워터파크 물은 그렇게 마시면 안 되는데? 아 저기 약간 소독약 돼 있거든. 네. <목소리> 잭슨이 아파요 <웃음> <그쵸, 웃음> 오 잭슨 병원 가봐야 되는거 아니야 걱정이 오! 많구만 잭슨. 오 잭슨.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오 어, 왔다 왔다 기리아가 킹보드 타면 은 위험해 맞아 오우 오. 오. 오. 오. 와 경치 봐라 오. 야 오. 이거 뭐야 오 워터 슬라이드다 워터코스터다 와 수박이다 수박도 먹었다 오 버럭새비도 오오 버개빙오 수박이다 수박이다 오 수박. 이거 타요 이거 디네. 이거 타요 이거 오 아빠. <웃음> 어. 아빠 리아야 원래 음. 이런 데 왔으면은 준비 운동 음. 먼저 하고 나서 탈 아, 거야 아 준비 운동부터 할까? 좋았어 준비 운동 해야지 으쌰 으쌰 물에 빠지면 위험하니까 말이야. 으쌰. 어떡 준비 운동하다가 코스 고떨어어 괜찮아. 다른 거부터 타면 되지. 자, 이거부터 어? 타자 그러면은 워터 슬라이드가 좋겠어. 리아야, 준비됐어? 워터 슬라이드 갈 줄. 너부터 가 봐. 으 아니, 이거 도대체 얼마나 빠른 거야? 어? 처음에 아빠 타요, 아빠 타요. 그래. 우와! 와! 와, 어. 내려가는 거 봐. 엄마. 야, 이거 완전 재밌네. <웃음> 다시, 스플래쉬 존 들어가, 올라가서, 이번에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워터코스터를 타보자.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웃음> 알리야 내려. 왜요? 출발한다고. 어. 먼저 갈게요. 못 가, 못 타, 못 타. 이거 못 타. 아! 왔다 왔다. 이거 얼마나 재밌길래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안 됐다, 한번 타볼까? 나 완전 즐길 준비 끝. 우와. 우와, 뭐야? 오오오. 오오오. 잘 오오오. 오오오. 밤에 타는 이. 워터 슬라이드. 우와. 우와, 이거 너무 낭떠러지 아니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토와할것 같아. 오! 앞에서 토하면 뒤로 날아온단 말이야. 에이. 에이. 에이. <웃음> 우와! 완전 오오. 신나잖아 여기 완전 이쁘다 아, 멀미나 오야 이거 완전 경치가 완전 좋다 근데 물물물물 어, 물, 물. 어, 물 속으로 푼다 이야 이거 완전 오와. 잘 만들었네 아, 무서워요 떨어질까봐 야 신나긴 한다 그래도 말이야 오우 떨어져요. 잠깐만. 동전. 잠깐만. 와 아빠 저기 타 타. 오. 오. 있다. 좋았어. 그러면은 애들 아이쪽으로 와봐. 네. 내려가는 것도 특별하게 내려가 보자. 여기 표류가 있는데 약간 뭔가 무인도처럼 배를 타고 내려가는 곳인가 봐. 우 어? 재밌겠는데 오. 여기? 오 어? 물이 빨라 보여요. 어? 오! 오! <웃음> 자 엄청 빠는데 리오야 우리는 같이 탈까? 내가 아주 좋은 걸 알고 있어요? 있어. 음. 오케이. 자 우리는 어? 이거 타고 갈 거야. 차를 타고? 우! 이게 바로 진! 수중. 어어어어어, 치킨 카란다, 꽉 아픈다. 자, 이번에는 휴게소로 한번 가볼까? 좋아요. 휴게소라. 어, 오, 여기, 오. 아까 어? 그 레스토랑 같은 데는 어떻게, 어, 저기 있다. 여기 위에. 오, 여기가 약간 그 <웃음> 관망하는 곳?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워터파크 패스 필요! 워터파크 패스가 필요하다고? 이거 아무래도... 보자 이 집을 사면은 그거 올라갈 수 있는 거 같은데 사야겠지? 얼마야? 어? 700로벅스 너무 비싸! 워터파크 패스 아이템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네 어? 진짜요? 아빠 부자다! 그럼! 이런데 왔으면 은 제대로 즐겨야 될거 아니야! 자,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 어떻게 들어가? 어, 뭐야? 우와, 됐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여기 아빠 원래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야, 여기는 여름에 오면 되겠다 항상. 우와, 집이 너무 좋은데 여기 수영장도 있고. 우와. 야, 야 리아가 이거 벌크업하는 걸, 운동하는 걸. 들어가 보자. 야, TV도 크고, 이야. 여기 수영복도 공짜로 있다. 와, 수영복도 있어? 한번 입어볼까? 이야. 응. 이거 분위기 제대로 나는데 이거, 이거 완전 워터파크에 있는 호텔인가봐. 이야. 와, 바베큐, 바베큐. 바베큐다. 오. 맛있겠다. 응. 야, 이거 한입 해볼까? 한입. 응? 응. 응. 자 보자. 우와 방도 엄청 좋네. 이야. 와 아빠의 비밀금고. <웃음> 아니야 아니야 오늘 이거 호텔이야 호텔. 아 호텔. 이 호텔이야 그냥 빌린 어. 거라고. 야 우리 저기 한번 이제 전망대도 올라가 보자. 돈 주고 샀으니까 전망대 즐겨야겠죠? 가볼까? 오케이 한번 올라와 봐 이제 전망대로. 어, 어 안돼요. 라이딩도 안돼? 왜, 아빠 혼자 즐기세요? 어, 여기는 <웃음> 어른들만 <웃음> 광고신가 봐요. 여기는 뷔페야 음식이 엄청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있고. 군만두도 있고. 아, 맛있게 드세요. 야, 볶음밥도 야, 야, 있고. 야야, 이야. 어? 맛있다. 야, 여기 경치가 엄청 좋아. 너네들이 아주 음. 콩만하게 보여. 너는 어디 가냐? 어. <웃음> <웃음> 아무래도 얘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노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워터파크에 와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얘들아아 집에 가자. 네, 우리 집에 가자. 그래 어디니 같이 가자. 빠, 언제 또지 우리 호텔 예약했잖아. 빠, 가자, 가자. 내가 차 가지고 왔어 무슨 소리야 <웃음> <웃음> 가자! 아무래도 좋은 자 집에 가야겠네요 얘들아 조심히 놀다 우리 형. 아빠는 집에 가 있을게 그래 안녕 가 아빠 그럼 여러분들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 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